얼굴 얼굴 그 a g r 요 e to that. You can do i 이 y o 이 r s e l f To me, you wait a m i n u t 그 오랜 이제 영혼을 이뤄낸 그런 느낌이라 진짜 다른 날보다 기쁨이 진짜 막 10배? 도 되는 것 같아요, 생리 기쁨이.